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과학과 인공지능 자 오늘은 자 미디어의 변화 어.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인공지능 로봇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자 미디어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향후 미디어, 미디어의 변화 즉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나 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건지 어떤 환경 때문에 음, 유튜브라고 하는 동영상 플랫폼이 활성화 될 수밖에 없는지 자 1인 미디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1인 미디어를 이해하고요 어, 그리고 미디어의 미디어의 변화 자 그리고 예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 미디어 하면 자 혼자서 모든 것을 수행한다라고 우리가 아, 짐작할 수가 있고요 자 기획부터 촬영 편집 배포까지 자 기도, 그동안 우리는 아, 대중매체 하게 되면 TV 라디오 아, 자, 전통적인 어떤 다른 매체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런 미디어가 자 인터넷 동영상으로 좀 흘러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동영상에는 여러가지 플랫폼들이 존재하는데 뭐 아프리카TV 또카카오 TV, 네이버TV 뭐 트위치 예 굉장히 많은 동영상 플랫폼이 있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은 아, 누가 뭐라 해도 유튜브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유튜브에 대해서 어 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편안하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1인 기업은 확대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 이 슬라이드 본 기억이 있으시죠?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확대로 자, 1인 기업 시대는 본격화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떤 남들과 좀 차별되는 아이디어나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 3D 프린터가 이제는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어떤 어 제조 부분에 어떤 상당 부분을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일인 기업은 음, 점점 증가할 것이다. 자, 그래서 서비스 업종으로 지 현재 많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차트 그래프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1인 기업의 장점도 이야기 했었죠. 기억나시죠? 어, 인건비가 절감되고, 자, 시간의 집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쓸모없는 자, 상사 눈치나 자, 사내 정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도 이야기 했습니다. 자, 1인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기획 촬영 그리고 편집 자 그리고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배포하는 것까지 자 물론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완벽하게 할수 있다는 것은 어렵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자 1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언론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한, 자, 이 그림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자, 포노사피엔스 이야기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전달했던 내용인데요. 자, 주로, 어, 우리가 매체라고 하면 TV를 가장 먼저 떠오르죠. 자, 대한민국의 주요 방송사 광고 매출 추이를 보시면, 2000년도 초반에, 초반에, 그리고 2010년도, 현재 2017년도, 2020년도까지, 자, 광고 매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절반 정도로 뚝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광고사들이 TV 방송에만 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양한 미디어를 보는 사람들의 증가로 지상파, 아, 방송, 광고, 시장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방송국의 매출 절반이 어디로 갔을까요? 네, 네이버 아니면 유튜브라고 했어요. 자, 대한민국 검색 포털 사이트 1위 네이버. 전 세계 동영상 플랫폼 1위 구글의 유튜브. 자 여러분들이 자, 스마트폰이나 자, PC로 가장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가 어디십니까 KBS 방송국인가요 MBC인가요 검색을 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주로 네이버 자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자, 이런 조사가 나왔죠 이제는 검색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보다 유튜브에서 직접 검색을 하고 검색 결과를 가지고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라고 자, 설문조사까지 나왔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름 미디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증가할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지금 바로 생각나는 1인 미디어, 1인 크리에이터, 생각나는 사람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는 유튜브에, 자, 여기 보시면 한 남성이, 자,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요? 누구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퓨디파이라는 사람입니다. 스웨덴 사람이고요. 현재는 영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 피디파이의 피디파이의 구독자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5천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 인구가 몇, 몇 명이에요? 5천만 명 넘죠? 네. 한국 인구보다 두배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피디파이의 유튜브 영상을 구독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구독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미디어 아닌가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런 거 이외에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이제는 배포하게 되면 내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는 소비자 중심 사회입니다. 기존에는 TV 방송국 채널에서 좋은 드라마나 뉴스 같은 것들을 틀어주면 우리는 그 채널을 통해서 방송국에서 제공해주는 콘텐츠를볼 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수많은 영상, 수많은 뉴스가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는 전달되기 때문에 내가 안보면 그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볼수 있는 이제는 소비자 중심의 사회가 왔다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이 크리에이터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로 동영상을 만들어내고 그거, 그 영상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미디어가 활발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이 꼬마 아이 아십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수입이 가장 높은 유튜버입니다 라이언 카제 자 2011년생입니다 올해 나이로 9살이에요 자 올해 하루 10살이네요 음. 자 장난감 전문 리뷰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2008년도에 예, 24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한 꼬마아이입니다 자이 꼬마아이의 채널명이 뭐예요 라이언스 월드라고 합니다 라이언스 월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그런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채널이었어요. 현재 2020년 5월 구독자 수가 얼만지 아십니까? 자 여기 1900이라고 하는 이 구독자 수는 2008년 기준이었고요. 2020년 5월 기준 구독자 수가 251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이 꼬마아이의 동영상을 보고 어, 즐기고 재미있어 한다고요 자 우리나라 국내 유튜버 수입 1위는 누구예요 자 여러분들 그런 뉴스 보셨죠 서울 강남 청담동에 있는 95억 빌딩산 꼬마아이가 등장했다 그 꼬마아이는 보람입니다 보람이 보람 튜브 네. 보람이가 세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이 세계 채널을 통해서 보람이 꼬마 아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라고 합니까 네. 포브스 코리아에 따르면 216억 원이 넘는다 라고 합니다 자, 또 이분은 아십니까 방망예 할머니입니다 인생은 72세부터 이야기하시는 분 자, 이분의 연세는 1947년생입니다 자, 다이아티비라고 하는 음, MCN에 소속되어 있고요 2017년도 1월 30일날 처음으로 영상을 게시합니다 현재 구독자 수는 133만 명이에요 자기 손녀딸이 손녀딸과 어, 즐거운 추억을 위해서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린 영상으로 자, 유튜브 채널이 시작이 됐고요 가장 처음으로 화제가 됐던 영상이 치과 들렸다가 시장을 갈때 하는 메이크업 자이 연세드신 할머니가 어, 시장에 가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자, 콘텐츠를 배포합니다 자, 이 영상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제는 다 좋아하신다구요. 이분이요? 네, 구글 본사에 초청받아서 다녀오신 분이세요. 자, 그리고 구글 CEO, 구글 유튜브 CEO 수잔이 한국에 와서 자, 이분을 만나기도 했구요. 72세에 자, 해외여행을 다니시구요. 어,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시는 할머님이십니다 자 어린 꼬마 아이에서부터 이제는 연세드신 할머니까지 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생활 주변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이제는 유튜브를 다 배우고 있고요 영상 촬영 기술 사진 촬영 기술 그리고 영상 편집 기술을 모두 다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각종 교육기관에서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자 심지어 우리나라 시골에 계신 분들도 시간을 내서 이제는 영상 촬영 편집 기술을 배우고 있다라고요 자 이분들은 또 아십니까 자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예 대도서관이고 그리고 그 옆에는 대도서관의 아내 융댕입니다 자 게임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크리에이터 대도서관 한국인터넷 개인 방송 시장을 자 유튜브 등으로 개척하고 발전시킨 1인 미디어계의 아, 선구자라고 할수 있죠 자 본명은 나동현입니다 어, 소속은 다이아티비라고 하는 MCN에 소속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어, 본인이 언클 대도라고, 대도라고 하는 회사명으로 자, 설립도 하게 됩니다 자 대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3개예요 대도서관 TV 대도서관 예능 채널 그리고 달콤 대도 대도서관 TV는 구독자 수가 180만명 가까이 되고요 자그 나머지 채널도 많은 구독자 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그 옆에는 자 윤댕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자 세이클럽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데뷔해서 현재까지 꾸준하게 활동 중인 대한민국 1세대 인터넷 방송인 자 윤댕이구요 자 이분의 자, 본명은 이채원입니다 네, 1985년생이구요 자 특이하게도 이 사람의 학력이 대전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한밭대학교 졸업했고요 자, 중국어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 이 윤댕의 어, 채널 영상을 보시면, 자, 가끔 중국어를 화려하게 하는 경우 있죠? 자, 이분이 어, 중국어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현재는 윤댕이 제가 알기로는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윤댕. 그리고, 윤댕의 막공이라고 하는 두개 채널을 통해서, 어, 크리에이터로, 자, 열렬히 활동하고 있는 거죠. 자, 초통령들의 대통령, 어린이들의 대통령, 누굽니까? 네, 바로 도트입니다. 자, 우리 TV 채널을 돌리면 게임 채널이 있어요. 게임 채널에 보시면, 자, 이 도트 잠들 가끔, 자, TV 채널에 방송되고도 있습니다. 자, 전 아프리카 TV 아, 아프리카 아 TV BJ로 활동했었고요 자, 현재는 샌드박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MCN을 창립을 하면서 그 소속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죠 자 어린이들 유치원생 초등학생 저학년 학부모들이 인정하는 한국 유튜브 내 저연령층으로만 송바하는로 도티 방송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순서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다는 거죠. 클린함.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이 보기에 어, 어린이이 보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언어도 굉장히 바르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초통령이라고 부르죠. 자 이분의 이름은 자 나희선이라고 하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사람의 스펙은 자 연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동영상 그리고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 도티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2013년도에 방송을 처음으로 시작했죠. 현재 도티TV라고 하는 자채널에 구독자 수가 253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바로 한국에서 최초로 2018년 11월 한국 개인 유튜버로 최초로 1000만 구독자를 달성한 그래서 다이아몬드 플레이 버튼을 수상한 제이플라입니다. 한국의 가수고요 어, 그리고 유튜브 뮤직 크리에이터입니다. 주로 음악 커버곡들을 올리는 크리에이터죠. 2011년도 8월 18일, 22일 날에 어, 비욘세의 할로라고 하는 커버를 처음으로 게시했고요. 그 뒤로 어, 승승장구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어, 본명은 김정화고요 1987년생이기도 합니다 현재 구독자 수가 네, 1570만명 엄청난 인구죠 우리나라의 3분의 1 인구가 이 제이플라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이 제이플라는 영어를 근사하게 잘하죠 그래서 모든 자, 이 커버곡을 자, 영어로 음악을 부르고 있고요 자, 국내뿐만 아니라 자, 글로벌하게 세계인을 대상으로 자,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크리에이터이기도 합니다. 자, 어린 꼬마 아이부터 73세 할머님까지, 그리고 중간에 여성, 남성, 뭐 어떤 학력 불문하고, 나이 불문하고요, 성별 불문하고, 나만의 컨텐츠 나만의 킬러 컨텐츠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동영상 플랫폼 바로 유튜브인 겁니다 자,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고요 자, 이 유튜브는 자, 2005년에 설립을 하고요 1년 뒤 2006년에 자, 구글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자, 2008년부터 한국어 서비스가 진행이 됐고요 어, 세계 많은 언어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2013년 기준으로 한 달에 10억 명이 방문하고 있고요 하루 누적 시청이 10억 시간 하루에 누적한 시청시간이 10억 시간 1분에 300시간 이상의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의 70%가 PC가 아니라 모바일에서 발생하고 있다 자 여러분 스마트폰이 언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언제 런칭됐다라고 했어요 2007년입니다 자 네트워크 상황이 4G LTE 망으로 바뀝니다 2019년도 세계 최초로 5G라고 하는 통신망을 한국에서 어, 런칭을 하게 됩니다 자 스마트폰 기종 좋아지죠 스펙 좋아지죠 네트워크 속도 더 빨라지죠 자 국내 시청시간의 70%, 80% 그 이상이 스마트폰 모바일로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동하다가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잠시 짬나는 시간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동영상을 볼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이라는 미디어는 점점점 활발해질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1인 미디어로 추가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에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채널 수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15년도에는 불과 10만 명 이상인 채널 수가 300, 67개밖에 안됐어요 자 2년 뒤 2017년도 10만명 이상인 채널수가 1275개로 증가가 됩니다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약 4배 이상으로 증가가 돼요 작년 2019년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채널의 개수 2 0 1 9년도 몇개일까요? 예, 통계치에 따르면 4,379개로 나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10배 이상이 증가가 됐다고요. 10배 이상. 스마트폰 좋아지죠. 기종 좋아졌잖아. 속도 빨라지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상관없이 이제는 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볼수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이제는 모두 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유튜브에 관련 용어 제가 몇 가지 여쭤볼까요 자 먹방 쿡방 자 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붙입니다 뭐예요 먹는 것을 방송하는 것 그리고 요리하는 장면을 방송하는 것자 이것을 우리는 방이라고 불러요 자 소리로 치유하는 거 ASMR 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자 이것을 안다은 얘기는 여러분들은 유튜브나 기타 동영상 플랫폼을 많이 시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라이브 방송 자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에 보상체계로 만들어진 슈퍼챗. 자막과 해상도. 일상생활을, 일상생활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브이로그. 재생목록. 좋아요, 알람, 구독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용어가 있나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고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18년도 12월 14일 날 자, 초중동 진로교육 현황 조사에 처음으로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5위로 유튜버 방송자가 등장했습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 유튜버 자 보이시죠? 초등학생 희망 직업 5위로 유튜버가 등장했다고요 자 보시면 조사기관이 있고요 대상인원 이 인원들을 가지고 쭉 조사를 했더니 초등학생들의 희망직업이 자 이렇게 등장했다고요 자 밑에는 관련 뉴스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보시고요 그 이외에 자 운동선수 교사, 의사, 조리사 경찰관, 법률 전문가 가수 프로게이머 자 프로게이머도 많이 계속 올라가고 있, 있죠 제가 제빵사 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나요? 만화가 과학자 컴퓨터 공학자 수의사 건축가 배우 모델 네. 그랬는데 자 도티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들의 초통령 도티를 보고 나서 나도 한번 인터넷 방송 진행을 해보고 싶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보람이 자 미국의 라이언 카즈 이런 어린아이들까지 유튜브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키다 보니 어린아이들까지도 유튜브에 관련된 직업군을 선호하고 있다고요 또한 자, 성인들 5명 중 3명이 자, 유튜버 되고 싶다라고 하는 설문조사도 아, 등장합니다. 자, 2019년도 10월 21일 날 사람인이라고 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성인 남녀 약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 중에 응답자의 63%가 아, 유튜버에 도전할 의향이 있다고 밝힙니다. 자, 연령대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자, 20대는 70% 이상 30대는 60% 40대는 45.3% 그리고 50대 이상까지 45% 이상 유튜버를 한번 해보고 싶다 물론 너도 나도 모두 다 유튜버를 하게 되면 컨텐츠 포화 상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콘텐츠가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1인 미디어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1인 미디어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벤츠나 허팝이나 대도서관, 도티, 제이플라 뭐 양띵 신님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유명 크리에이터들은 현재 MCN에 대부분 속해 있습니다 저작권 관리해 주고요 프로그램 관리해 주고요 컨소시엄 만들어 주고요 자 이런 것들을 1인 미디어는 혼자서 해야 된다고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그쵸 어, 처음에는 어, 영상을 어떤 걸 찍을 건지 기획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플랫폼의 특징도 분석해서 어떤 플랫폼을 쓸 건지 그리고 영상을 직접 촬영도 해야 되고요.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이나 아니면 동영상 편집 툴을 이용해서 편집도 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배포하는 것까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가 확실하게 있다라면 동영상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어려움이 없는 나만의 즐겨하는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면 킬러 컨텐츠가 있으면 여러분들 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유튜브를 하고 싶은 이유 한번 보세요. 관심있는 컨텐츠가 있어서 이게 없으면 유튜브 채널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대도서관 도티 자 많은 사람들이 자, 게임 채널 운영합니다. 자그 사람들의 게임 스타일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게임 스타일을 보고 차별성이 있는지, 창의적인지. 무조건 따라서 따라서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자, 가장 하고 싶은 유튜브 분야. 자, 일상이라고 나왔네요. 일상. 뭐예요? 예, 브이로그입니다. 나의 하루 일과. 뭐 카페에 가서 친구들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뭐, 공부도 하고, 영화, 영화도 보고, 쇼핑하는 거, 나의 일과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일상. 왜? 가장 촬영해가 쉽거든요. 물론, 토이, 키즈, 여행, 패션, 영화, 일상. 자, 쉽지는 않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왜 카메라를 들고 다녀야 되고요? 지금은 많이 인식이 바뀌긴 했지만, 자 우리 길거리에 가도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 어,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웃음> 어,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것을 또 편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어, 가장 많이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게 되면 토이나 키즈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 바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2019년도 10월달 기준으로 기준으로 어, 유튜브가 자 미국의 그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아,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2020년부, 20, 2020년부터 어린이들 컨텐츠에는 광고를 붙이지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 뉴스라든지 상세하게 한번 찾아보시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분야 어떤 컨텐츠로 할건지 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와이즈 앱이라고 하는 자리서치 회사에서 음,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이 뭘까? 조사를 했습니다. 2019년도 8월달에 네, 1위가 뭐예요? 유튜브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유튜브 시간 465분 2018년도는 이거였는데 이만큼 증가했다라는 거죠. 38% 증가했습니다. 자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스북 자,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SNS와 검색 포탈 사이트에요. 자 비교해보세요. 성장률이나 전체 사용시간 비교가 안되잖아. 연령에 상관없이 연령에 상관없이 유튜브를 이제는 많이 보고 많이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연령대 한번 나눠 볼까요? 자, 10대가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자, 2019년도 8월 달로 자, 유튜브가 이만큼 증가됐죠. 112억 분에서 117억 분으로 증가했고요. 자, 20대가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자, 마찬가지 유튜브고요. 65억 분에서 91억 분 증가했습니다. 자, 30대 자 유튜브 50억분에서 68억분 증가 40대 자 유튜브죠 42억분에서 62억분으로 증가 자 50대 이상 자 마찬가지 유튜브입니다 64억분에서 122억분 증가 보세요 모든 세대가 10대에서부터 50대 60대까지 가장 많이 쓰는 앱이 유튜브 라고요자 유튜브가 동영상 컨텐츠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자 1인 미디어 자 우리는 동영상 플랫폼으로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있죠. 아프리카 TV에서는 자 1인 미디어를 BJ라고 부릅니다. 로드캐스트 자키 자 대도서관이나 윤댕이나 도티 이런 사람들이 자 아프리카 TV로 시작이 시작이 됐죠. 자 그리고 카카TV에서는 자, 크리에이터를 PD라고 부릅니다. 플레이 디렉터 트위치에서는 스트리머 유튜브에서는 자 유튜버라고 하고요. 동영상 플랫폼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유튜브가 약 90%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하면 보통 자 유튜브 플랫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BJ, PD, 스트리머 유튜버 모두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창작자 꽝 1인 미디어 자 1인 미디어들 자 규모가 많아지고요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자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기획, 촬영, 편집, 배포까지 자 이것을 매주 몇 개씩 올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해보세요. 혼자 할수 있나요? 못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무슨 회사가 생겨요? 월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하는 MCN라고 하는 회사가 등장하게 된 거죠. 자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MCN 회사가 어디입니까? 예, 대도서관이 속해 있는 자, 다이아 t v 입니다 CJ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 다이아 TV. 자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자, 도티라고 하는 사람이 창립한 샌드박스 자,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 이외에 아프리카 t v 가 있고요 트레저 헌터 예, 등등 많은 MCN 회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MCN은 무슨 일을 할까요? MCN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트위치 자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기획사를 의미하고요 자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 기획 결제 교차 프로모션. 즉 콜라보레이션 같은 거죠. 파트너 관리. 그리고 저작권 관리. 수익 창출과 관련된 판매. 그리고 잠재 고객 개발 등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회사를 우리는 MCN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흔히 얘기하면 우리 연예인들의 소속사 있죠. SM, YG, JYP 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크리에이터들이 성장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활동하는 데 한계를 느끼게 되자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MCN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된 겁니다. 국내 MCN 회사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해보시면요. 어, 우리가 어떤 대표적인 이런 MCN 말고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MCN 회사들이 많이 생긴다는 이유는 뭐냐면 크리에이터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 자 유튜브가 또는 동영상 플랫폼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유튜브가 네, 망하지 않고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자세 가지 전달합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거의 100%예요 자 얼마 전에 뉴스 튜, 자 2G폰 음. 없어진다고 라 방송 나왔죠 자 투지폰 사용자자 투지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자 소송을 걸었는데도 결국 패소를 하게 됩니다. 자그럼 이제는 모두 다 스마트폰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우스코리아는 스마트폰 100%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동영상 콘텐츠가 어떻게 급속적으로 증가하게 됐다고요? 스마트폰 때문이었잖아. LTE 어, 스마트폰에 어,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지금 걸어 다닐 수 있는 자, 내 손안에 있는 컴퓨터가 어, 어디서 어, 언제 어디서든 다 가능하니까 스마트폰으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이동 중에 잠깐 쉬는 시간에 식당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영상 컨텐츠를 볼수 밖에 없다고요 두번째 뭡니까 빠른 네트워크 5G 자 4G LTE 망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LTE 망에서도 우리가 동영상을 보는데 전혀 끊김이 없었어요. 그쵸? 그런데 그 여기다가 더 빠른 속도로 안정되게 지원해주겠다. 5G 동영상 더 많이 보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 하나 더자 우리는 텍스트보다 한눈에 볼수 있는 이미지를 더 좋아하고요. 이미지보다 강하게 나에게 울림을 줄수 있는 가장 기억하기 쉬운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동영상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동영상 플랫폼은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1인 미디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어, 자신만의 어떤 방송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폰의 사용자는 100%일 거고 자, 그리고 동영상을 보는 타겟은 한국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77억 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볼 거라는 볼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 빠른 속도 네트워크 속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유튜브를 검색하는 이유는 뭐예요? 동영상을 더 선호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자 우리 학생들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컨텐츠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가 뭘까 나에게 맞는 컨텐츠가 뭘까 자이 부분만 고민하시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만 선정이 되면 자, 여러분들도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인 기업, 1인 창조기업 1인 미디어로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TV 연예인들도 자, 1인 미디어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 많이 전향하고 있다는 라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성규 워크맨부터 시작해서 옛날 god 멤버 박준형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은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연예인들이 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